35. 금송아지 신,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신의 산 꼭대기에 있었단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 개명이 새겨진 넓적한 돌판 두 개를 받았지. 사람들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지.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갔단다. 모세는 점점 높이 올라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마침내 모세는 시커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단다.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이 되었는데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모두 천막으로 돌아가 잠을 잤단다. 내일쯤이면 모세가 돌아오겠지?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었지.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단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혹시 사고라도 난건 아닐까? 바위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겠지? 사람들은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앞으로 어떡하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모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모세가 다 알려주었지. 모세가 대장이니까. 아니, 사실은 모세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이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면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라졌어.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눈으로 직접 볼수 없었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신을 볼수 있었단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암소나 황소 모양의 신이 있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소 모양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했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소 모양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 나무나 돌로 만든 이 소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신이 있으면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잖아. 그리고 그 신에게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갔단다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이 대장의 일을 하기로 했거든 사람들이 아론에게 말을 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소 아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소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본떠서 신으로 삼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화가 나서 아론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겠니? 아론은 너무 무서웠어. 겁이 난 아론은 이런 생각을 했나봐. 이러다 사람들이 날대려 죽이면 어떡하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겠어.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신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들을 모두 모아 내게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은 금반지를 빼서 모두 아론에게 주었단다.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지. 물론 진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송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든 거야. 이 금송아지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번쩍거렸단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단다. 이제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구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정말 멍청한 짓이지 그렇지 않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나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 자기들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잖아.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이 화가 나셨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모세도 까마득히 잊었단다. 대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위해 잔치를 벌였어.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도 드렸어 바로 그때였어 저기 시내산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 누구일까? 그래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걸어 내려오고 있었단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금송아지도 보았지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도 보았지.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단다. 손에 들고 있던 넓적한 돌판 두 개를 땅에 내동댕이 쳤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적어주신 그 돌판을 말이야. 쾅 소리를 내며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어. 부서진 돌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졌어. 모세는 당장 아론에게 달려갔단다. 그리고 화가 나 소리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아론이 대답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웠어.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알잖아. 사람들이 전부 신의 모양을 만들자고 해서 할수 없이 만들어주었을 뿐이야.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쪽으로 갔단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버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어.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많이 슬퍼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신이셔. 이 이상한 금송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지.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했어. 모세가 말했단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소.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신의산으로 올라갔지. 또 다시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어.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단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마침내 모세가 돌아왔단다. 모세는 새로운 돌판 두 개를 들고 왔어. 이 돌판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식계명을 새겨주신 것이었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단다.